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전남친이 자꾸 그리워지고 내가 잘하면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재회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별한 커플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그리움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게 돼요. 이별 후에 이런 감정들이 계속 느껴지지만 그리움이 더 크냐, 해방감이 더 크냐가 어, 재회를 원하느냐, 재회를 원하지 않느냐의 분수령이 되겠죠. 사귀는 당시에 일단 여자가 갑이었을 때 혹은 여자가 의리였을 때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일단 여자가 갑이었을 때 남자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못한다든가 아니면 여자에게 맞추는 게 보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절대적으로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그런 막연한 의식이 형성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힘든과 불만이 쌓여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두 연인은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특정 순간에 충돌이 발생했는데 여자가 느낄 때 예전에 내가 알던 내 남자친구하고 다른 느낌을 받는 경우가 생기죠 즉 남자는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남자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라 마지막 선언을 한 상태일 거고요 여자는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다툼과 화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순간의 이별 자체를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게 되고 습관처럼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다투고 화해하던 과정에서 느꼈던 그 느낌과는 다른 되게 차가운 느낌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이별한 상태로 시간이 오래 갈수록 여자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별 순간에 했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는 그동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때부터 남자는 악몽이었다고 회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이후에 남자는 그리움과 해방감 중에 해방감을 더 크게 느끼겠네요 이런 경우라면 한동안 남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남친 스스로가 충분한 해방감을 느끼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제외를 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번엔 여자가 의리였을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자가 의리였을 경우엔 남자가 여자를 좀 쉽게 보고 있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남자 자신이 여자보다 좀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여자가 그 뜻을 맞추지 못하면 쉽게 이별을 선언하게 되죠 남자가 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가 좋았고 그런데 특별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헤어지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남자가 뭐든지 주도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여자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재회를 못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남자가 갑인 경우라면 여자를 애처롭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 재회를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남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기적인 남자보다는 착한 남자들 정이 많은 남자들이라면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는요 남자가 갑이었고 이미 여자에게 실증난 경우예요 이런 커플이 헤어지는 경우는 타이밍상 남자가 실증났는데 여자가 명분을 제공한 것처럼 핑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회는 어떠한 경우로도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 중에 진짜 못된 놈들은요 지가 정말 심심해서 아니면 여자가 없어서 가끔 찝쩍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희망고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자 입장에선 그게 재회라고 생각하면서 설레이기도 하는데 결국에 그 남자는요 다시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헤맬 거기 때문에 금방 또 괴로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재회를 하면서 여자는 잘 맞추겠다고 약속을 했었을 거고 남자는 그걸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여자에게 나 지켜봤는데 도저히 왜 안되겠어? 라고 이별을 합리화 할 거고 그걸 잡으려고 여자는 또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심심해지면 다시 또올 거예요 무한반복된다는 얘기죠 사소한 것으로 다투기 시작해서 이별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회를 원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 이별한 것 같으니까 다시 잘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남자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다투고 헤어지고 다투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을 때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남자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라면 이번이 진짜 이별에 해당되는 거겠죠 별거 아닌 거니까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자고 여자가 이야기하지만 를 남자 마음은요 별거 아닌 것도 너한테 양보할 수 없다는 라 그런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 정도도 양보 못한다는 거니까 여자한테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여자가 또 남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노력할게 내가 더잘 맞춰보도록 할게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좋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남자는 태도가 변하게 돼요 내가 그 정도도 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여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가 바꾸고 노력한다고? 그래 그럼 한번 내가 기대해볼게 까지는 잘 대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너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에서 남자는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회가 잘 안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오늘 대화가 잘 됐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를 만나 줄 수도 있겠지? 라고 기대하지만 두 사람은 요 서로가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여자는 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남자는 요 나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 들어줄 거라고요. 이별 후의 연인들은 서로 아픕니다. 그런데 재회를 원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아파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내 상대도 그렇게 아파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분명히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그렇지 않다면 재회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병원에 가볼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별하셨다면 내 이별은 어떤 이별에 해당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연애를 예쁘게 하고 계신다면 소중한 연애를 위해서 좀더 배려하고 후회 없는 연애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